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오늘 낮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파트 단지에 잠시 나가 동네를 걸어다녔어요. 긴 시간 동안 걸어다닌 건 아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집에만 앉아있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주말은 어떠셨나요? 좋은 날씨에 선선한 봄바람을 맞으며 성큼 다가온 봄을 느껴보셨나요? 다른 계절보다 유난히 짧은 봄이지만 그래서 더욱 보내기 아쉽고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언젠가 따뜻하고 선선한 봄도 끝나고 찌는 듯한 더위에 여름이 찾아올 거고 가을도 겨울도 그렇게 다시 돌아오겠죠. 다른 계절들보다 더 짧은 만큼 저도 여러분도 고마운 이 봄을 그리고 봄날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첫 곡은 저번 방송에 이어서 한번더 봄노래로 골라봤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네, 하이포 앤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를 잠시 듣고 왔습니다 한 주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벽 0시 1분에 DJ 신민철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잘 써먹고 있죠 정말? 감사해요. 어,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제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번 주는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약속도 꽤 많았던 한 주였고 제가 돌아다닐 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을 기회가 진짜 많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어찌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할 텐데 아,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가 흔치 않고 굉장히 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요 저는 외식이 정말 잦은 한 주였다 보니 오늘 식사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좀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다들 오늘 저녁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오늘 토마토 파스타, 미트볼 소스의 파스타하고 그리고 감바스를 해먹었어요. 그리고 냉채 족발도 같이 먹었고요. 음, 거기에 음료수 한 잔을... 같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저녁을 오랜만에 집에서 먹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뭘 드셨나요 맛있는 것들 드셨나요 맛있는 것들 드시고 좋은 주말이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요 마이크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저기 초꼬찡 님이 꼬찡 데일리 님께서 만들어 주신 마이크에요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이라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음. 아 이렇게 오늘 아홉 번째 라이브 방송 을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아까 밤 얘기 하다 말았죠 일단 저는 오늘 맛있는 걸 먹었는데 어떤 거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저녁 식사 뿐만 아니라 식사 꼭꼭 잘들 챙겨드시고요. 일단 첫 번째 코너인 우리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먼저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역시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얼마 사귄지 안된 파릇파릇한 커플의 사연입니다. 남자분이 보내주셨고요. 한번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사귄지 100일 된 커플입니다. 평소에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거나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 우연히 제가 혼자 여자친구 동네에 놀러 갔어요. 제가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간 거라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는 갑작스런 제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우리 동네까지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면서 동네 깻잎 떡볶이 맛집을 데려가겠다며 그거 먹고 가면 되겠다고 웃으며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여자친구가 늘 동네 이야기를 하며 맨날 자랑하던 깻잎 떡볶이였는데요. 무슨 맛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마침 점심때쯤이라 거길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근데 나 화장 안 했는데 괜찮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뭐전 당연히 괜찮다고 상관 없다고 했어요 그때까진 여자친구 생얼을 본 적도 없고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아니다 아니다 오빠 딱한 시간만 기다려줘 나 금방 화장하고 예쁘게 준비하고 나갈게 라고 말하길래 한 시간이나 기다려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나오라고 했거든요 여친은 그러면 세수만 하고 금방 나간다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요 잠시 후 여자친구가 집 앞으로 나왔는데 아 정말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얼굴 표정에 많은 것이 드러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자친구가 느꼈나봐요 제가 생각하는 걸 저는 약간 속았다는 생각도 들 만큼 여자친구의 생활과 풀메이크업의 차이가 심했거든요 무엇보다 눈눈 눈 크기가 정말 달랐어요 제가 속으로 아니 이건 <웃음>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오빠 내생얼 보고 놀란 거지 전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에 진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뭐 싫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차이가 꽤 심하다 보니 그런 거지 뭐 어쨌든 저희 둘은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여자친구는 제 반응에 속이 좀 상했는지 거의 말도 안하고 그냥 떡볶이만 먹고 나왔거든요 그 뒤로 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도 걸라고 하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 여자친구는 완전 다운된 느낌으로 아니야 나 화장도 안해서 밖에 오래있기 싫어 이러더니 집으로 간다고는 집에 가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엄청 실망한 느낌입니다 얼굴만 보는 그런 놈이라고 생각이 들었나봐요 물론 화장을 했을 때 정말 예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제가 나쁜 놈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차이가 아무래도 너무 심하다 보니 아,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이 일에 대해서 더 솔직히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여자친구 성격도 너무 좋고 저랑 잘 맞는 부분도 많은데 제 당황하는 마음이 얼굴에 너무 티가 났던 건지 아 하... 어떻게 지금 저희 상황을 풀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첫 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음. 이야 그쵸 깻잎떡볶이는 참 맛있겠죠 근데 진짜 그냥 나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얼굴에 티가 날 정도로 반응을 하셨다면 사실 좀 여자친구 분한테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얼굴에 그 좋고 싫은 게 너무 티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저도 당황하는 게 얼굴에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 음. 네 지금 사귀는 상황이고 100일 정도 된 커플이라고 하네요 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어쨌든 처음 보는 여자친구분 생얼에 약간 놀라거나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여자친구분이 속상하실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는 차라리 솔직하고 빠른 사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면 그만큼 속상하고 나쁜 기분 나쁜 일이 없죠 하물며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는 연인 관계잖아요 지금 그리고 100일 정도밖에 안된 정말 둘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좋은 시기인데 아 남자친구가 자신을 보고 그랬다면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정말 이건 수습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사귀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하,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고 안 하고 했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또 끊기나요? 저는 괜찮은데. 어쨌든,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고, 여자친구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죠. 안 그래요? 갑자기, 가소 화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잘해야지 쌩얼이랑 다르다고 그렇게 막 응? 얼굴에 티를 내고 그러시면 됩니까 안되죠 하루빨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여자친구 분과의 사이가 어색하지 않고 예쁘게 돌아오기를 바라 겠습니다 일단 따지지 마세요 여자친구 분이 계실 때 응? 감사하고 잘해주셔야죠.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웅씨, 라디오 하셔도 될듯 요가 아니고 이게 라디오예요. <웃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이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건 어떨까요? 하루쯤 사연 보내주신 남자분이 너무나도 프리한 모습으로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그냥 물만 묻혀갖고 눈꽃만 떼고 여자친구분 앞에 딱 나타나는 거야. 반대로. 그거 어떨까요? 진짜. 그쵸. 남자분이 일단 사과하는 건 맞는데 이제 여자친구분한테도 그런 걸 약간 느끼실 수 있게 <웃음> 엄청 프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쨌든 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여자친구분의 생얼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더 이상 뭐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만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고.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꼭둘 사이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사연도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역시나 고민 사연입니다. 어 이번에는 보내주신 분이 28살 여자분이시분요이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2 8살이된 여자 이니다 전 오랫동안 짝사랑해 온 오빠 한 명이 있었어요. 저희는 같은 대학교를 다녔고 오빠가 재수해서 저보다 한 학번 위에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두살 위고 이제는 서른 살이네요. 신입생 때 처음 오빠를 보고는 그 친절한, 그 친절한 모습에 반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오빠의 동아리 였던 광고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오빠랑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뭐 오빠가 제 첫사랑이거나 제가 이전까지 연애를 안 했다거나 오빠만 바라보다가 대학생활에 연애를 한 번도 못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오빠를 참 많이 좋아해서 고백도 해봤는데 이 오빠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빠는 지금까지 연하를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단지 동생으로만 보일 뿐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빠가 사귀었던 언니들을 보면 그쵸 모두 언니죠 정말 무조건 오빠가 다 오빠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나마 한명 만났던 사람이 동갑이었고 아마 제가 지금까지 오빠를 알고 지내는 동안 그 오빠와 동갑인 언니를 제외하면 모두 연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오빠한테 고백을 한세번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오빠한테 반말도 하고 괜히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옷도 성숙하게 차려입고 저도 노력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진짜 세번다 차였어요 이젠 뭐둘다 대학교도 졸업한 지꽤 됐고 저도 오빠도 둘다 직장생활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연락도 예전보다는 많이 뜸해졌는데 그래도 오빠가 여전히 절 예쁜 동생이자 후배로 잘 챙겨주긴 해요 생일도 잘 챙겨주고 아, 아니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친절하고 잘해주고 생긴 것도 내 스타일이냐고요. 으휴 <웃음> 흑흑 그렇게 전 28이 됐고 오빠는 30살이 됐는데 저번주에 드디어 듣고 싶지 않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오빠가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청첩장 줄 테니까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고 아휴 뭐 이제는 오빠에 대한 마음도 어느정도 접긴 했는데 그래도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혹시나 오빠보다 어린 사람이랑 결혼하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오빠는 여, 여전히 연상녀가 좋은가봐요 오빠보다 4살인가 많은 여자분 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세 번째 차, 세 번째 차이고 오빠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연상이 좋냐고 왜 그렇게까지 연상을 고집하느냐고 아. 근데 그때 오빠는 아무 말도 없이 미소만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연상이 왜 좋은지 뭐 저한테도 좋은 선배이자 좋은 오빠니까 이제는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 궁금증은 끝까지 못 풀고 보내버리게 됐네요 참 좋은 오빠였고 제가 참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민철 오빠한테 사연을 보내봅니다 결혼하는 그 오빠가 행복하길 바라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먼저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뭐 마음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죠 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냥. 떠나보낸다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축하한다는 그 마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 착한 마음으로 오빠를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지금이야 마음이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수 있겠죠?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들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근데... 저도 지금보다 좀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연상인 여자친구들을 만나던 때가 있었어요. 뭐랄까 좀더 제가 응석을 부려도 되고 되게 챙김받는 느낌이 좋아서 저도 저보다 연상을 만나는 게 좋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웃음> 이제는 뭐 나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연상을 고집하거나 그러진 않게 됐어요 사연의 오빠분도 뭔가 제 생각에는 연, 연상의 여자분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나 아니면 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연상인 분들을 만나는 걸 고집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또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오빠의 행복과 축하를 바라셨으니까요 꼭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 역시 곧 좋은 분 만나서 연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연애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안 써있기 때문에 음, 연애를 아직 안하고 계시다면 좋은 분 만나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연 두 번째까지 만나봤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음, 이번 BTS 신곡인데요 Make it right 이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타이틀 곡은 아마 이 노래가 아니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노래가 좀좋더라고요 한번 듣고 올게요 네 방탄소년단 BTS의 Make it right 듣고 왔고요음 오늘은 두 사연이 모두 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연애 문제는 역시 인류가 멸종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고 이어질 문제인 것 같네요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은 꼭 여자친구 분 쌩얼 보고 당황한 모습 보여 드린 거잘 푸시길 바라고 그 여자친구 분의 외모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좋아하고 잘 맞는 부분들 그런, 분,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사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분은 음, 지금 괜찮으시다니까 다행이에요 어쨌든 20대 초반에 좋은 기억을 남겨준 좋은 기억일까요? 좋은 기억을 남겨준 오빠의 행복을 빌어주시고 축하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꼭 결혼하는 오빠만큼 좋은 분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분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연이 두 개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고요. 중간에 잠시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끊긴 걸 제외하면 아휴 어쨌든 다시 한번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소소한 일상 얘기 그리고 고민거리 재미있게 보신 영화 이야기 진짜 어떤 것들이라도 좋으니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읽어드릴 테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조만간에 업데이트할 새로운 asmr 컨텐츠 안내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제 브이로그를 봐주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가 유미마켓에서 키 얘기했던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나온 강백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저번주에는 노래도 틀어드리기도 했었죠 진심이라는 곡그 친구가 시인이자 뮤지션인데요 그 친구가 쓰는 짧은 글들을 제가 읽어드리고 어 그걸 짧은 asmr로 올려드리려고 해요 ASMR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좋은 글을 읽어드리는 보이스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매주 월, 수, 금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한 계단 길이가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글이 좀 읽어드리는 글이 많이 쌓이고 나면 재생 목록을 쭉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방금 노래를 들었는데, 어, 바로 또 노래를 듣긴 좀 그러니까, 저희의 만화 추천방, 요것만 하고, 마지막 곡을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만추방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만화는 역시 저번주에 이어서 만화책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웹툰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취미로 축구를 하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축구 유니폼이죠 프랑스 국가대표 유니폼입니다 제가 축구 만화도 자연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세상에 정말 많은 축구만화가 있지만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만화책이기도 해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축구만화 휘슬이라는 작품이고요. 스토리는 사실 뻔해요. 키가 작고 신체 조건이 그닥 좋지 않은 주인공인 카자마츠리 쇼우라는 친구가 그런 불리한 신체 조건을 조금씩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축구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인데요. 뭐 물론 만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른 축구 만화들에 비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스킬이나 선수들의 무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묘사되는 움직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느낌은 아니구나 라는 점이 저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축구를 잘 못하다가 이제 점차 잘해나가는 모습을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재밌게 볼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릭터들이 모두 완전하지 않은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먼치킨류의 만화들 있잖아요 뭐 애초에 원펀맨 같이 너무 강한 주인공이 나오는 만화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긴 하지만 이제 휘슬 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선수들이 서로 간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모습들이 만화를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만화도 꽤 오래된 만화인데 한일 월드컵 전의 에피소드도 있고 한국팀과 일본팀 간의 대결도 나와요. 축구 한일전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만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고요. 이 만화도 애니메이션으로 네, 나온 만화기도 합니다. 네, 일본 만화예요. 사실 축구 만화로 가장 현실적인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만화인데 이 만화는 아직 완결이 나지 않아서 추천드리기 애매해가지고 휘스를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추천 만화에 관심이, 있으, 축구 만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만화도 자이언트 킬링도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만화추천방의 추천만화 휘슬 축구만화에요 한번 보시는거 어떨까 싶네요 이걸 보다보면 여러분들도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림 속의 캐릭터들이 귀여운건 덤입니다 만화추천방이었습니다. 축구만화를 추천드렸는데 관심있는 분들 꼭 한번쯤 봐주세요. 진짜 제가 너무 재밌어서 만화책을 세트로 산 제품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우효씨의 새 앨범이 나왔고요. 제가 그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토끼탈이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가사가 되게 우중충하고 좀 부정적인데 목소리가 예뻐서 더 가사가 잘 들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같이 들어보고 올게요. 마무리 잘 하셨나요? 푹 자고 눈을 떠도 일요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느껴질 것 같은 휴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촉촉한 봄비가 온다고 해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질 수 있으니까 다들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나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에 얼굴을 내민 꽃들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새벽 0시 1분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아홉 번째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위해 이제 불 끌게요. 다들. 잘자요. 아홉 번째 라이브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새벽 0시 분은 들어주시는 정지자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을 오래오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up.